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제가 좀 다르게 보이나요? 머리 숱도좀 많아 보이고 얼굴에 살도 좀 있어 보이네요 제가 드디어 제페토의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제페토 내에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어려운 점 불편한 점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 제 사무실은 24시간 열려있고요 제페토 주민의 날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소소하게 오픈식도 열 건데요 여기 아래 날짜 보이시죠? 그럼 박주민 급의한 사무실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만나요 안녕 Oh! Yep.